출고된 따끈따끈한 신차인데요 RS모델에만 적용된는 광고에 나오는 그 시그니처 컬러입니다 칼로겐에 누워가는 케이스입니다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자기인증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국토부 인증 제품으로 별도 구조변경이 필요 없으며 검사 통과가 가능한 제품이죠 자기인증 LED는 밝기가 아닌 색온도를 바꾸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지원 차종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 케이블 제거 후 기존 할로겐 전구를 퇴거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AT7 타입을 사용하며 별도 브라켓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램프 교체 난이도는 중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을 조절합니다. 모든 라이트 작업 시 조사각 조절은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의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절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증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 후 QR코드를 통해 등록 절차를 거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입니다. 차이가 확연하죠?